이번주 한주는 정말 저에게 최악의 한주였습니다. 꼭 등장에서도 손실이 났다면 말다 한거죠. 이번주 반 등장 동안 단 1원도 못 벌고 저번주부터 이번주까지 2주동안 4천만원 정도 날린것 같네요. 문제는 신용때문이고 정말 억세게도 재수가 없었네요. 그동안 신용으로 많이 잃어서 신용이 아니고는 잃은 돈을 빨리 복구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거의 신용매매로만 하고 있었어요. 이런 하락장에서 그렇게 하다 많이 렛쳐서 신용매매할 땐 매수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데 원래라면 이전 저점 안 깨고 급반등함으로 따라 들어갔는데하필 그날 미국이 엄청 떨어진 상태라서 우리나라 급반등하는 척하다 다시 이전 저점 깰줄 알고 못 들어갔었죠 그런데 계속 급반등하며 오르는 겁니다 미치겠더군요 그래도 미국이 내일 더 폭락하면 우리도 내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종가 베팅도 안 했죠 그런데 미국도 다음날 급반등하고 우리나라도 시초가 붙어 었서 출발하는데 아 그때서야 이건 미국 남들이 급반등 시키는구나 감을 잡고 장 시작하고 몇분 지켜보다 신용으로 풀베팅 들어갔죠. 1%대에 사서 장중 6%까지 올랐는데 제가 바보같이 3%대에 매도하고 매도하고 나서 올라가니 5%대에 다시 추격 매수한 겁니다. 근데 그날이 지수가 시가 대비 좀 오르다 음봉 나온 날이거든요. 5%대에 매수했는데 장중 마이너스까지 밀릴 판임이또 던졌죠. 천만원 정도 그날 까였죠. 그래서 충격이 심해 그날 매수 못했죠. 내일도 지수가 밀릴 것만 같아서요. 근데 재수없계도 반등장에서 하루 운봉 나온 날이 그날이었거든요. 저점에서만 잡고 오버했다면 최상의 날이 되었는데 시초가 붙어 들어갔다가 매도하고 나서 저점에서 잡았어야 했는데 추격 매수하는 바람에 물리고 손절하고 못 들어가니 그 다음날 지수 다시 폭등했죠. 그날 상한가 들어가더군요. 정말 열받았습니다. 하루만 견뎠으면 되었는데 5% 추격 매수를 하다보니 손실이 너무 커서 던졌더니 상한가. 그때만 안 던졌어도 상한가로 수익나서 계속 보유했더라면 지금 엄청 먹었죠. 이렇게 전 운이 없었습니다. 손절하고 폭등한 다음날. 상한가 가던 날 아마 연휴 이틀 전이었을 겁니다. 건설주가 장중 6%대까지 내려오길래 매수 걸었는데 한 호가 차이로 매수가 안되었습니다. 원래라면 다시 추격 매수하는데 그전 추격 매수를 하여 큰 손실을 보았기에 못했죠. 그러니 그 건설주도 장중 상한가 가더군요. 와 정말 열받더라구요. 제가 보는 눈은 있는데 제때 그걸 잘 매수를 못해요. 왜냐하면 신용으로 하니까 매수하고 손실 보면 안되니 최대한 장중바닥에서 매수하려고 하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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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이 늦게나마 발생했습니다. 물론 아침에 좀 손실이 있어서 그날은 그렇게 수익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신용베팅한채 오버했다가 급락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연이 전에 현금 확보하고 넘어간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연휴 하루 전이었습니다. 재수 없게도 내가 전일 신용베팅에서 수익 좀났네그 다음엔 꼭 재수 없게도 지수가 빠지더라고요 제발 제가 신용 매수해서 팔지 않고 이틀이나 3일 연속 먹어보는게 소원입니다. 정말 재수없게도 다다음날은 지수가 빠져요. 연휴 하루 전날 지수가 미장 영향으로 빠졌지요. 그래도 전일 수익이 약간 있어서 버텼는데 장중인 역시 수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또 던질려다 또 바닥에서 던지는 꼴이 될까봐이를 악물고 버텼죠. 그러니까 종가에 들어줘서 해운주가 플러스 0.5% 정도까지 오더라고요. 원래는 세금 수수료 띠기 가격에 매도를 걸어놨는데 더 올라올 것만 같아서 그 근처 가격에 거의 다다랐을 때 매도 취소했죠. 연휴 땐 무조건 현금화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원칙을 순간 어기고 말았죠. 그랬더니 장막판 약간 밀리면서 마이너스 0.8% 정도로 끝나더라고요 아유 정말 또 욕심부리다 이거 물리는게 아닌가 싶어서 시간의 종가로 또 매도하려고 하다 지수를 보니 5일선 위로 올라섰더라고요 그리고 증권 방송의 전문가도 이전저점을 안깨고 반등 흐름이 연휴 이후에도 계속되니까 주식 보유한 채 넘기는 전략이 좋아보인다고 했고요 물론, 현금 보유라면 맞는데, 신용인 제 입장에선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오버를 했습니다. 연휴 때 미국이 빠질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개장할지면 조정을 마무리하고, 미국이 올라온다는 확신이 나름대로 있어서, 우리는 조정받지 않고, 다이렉트로 갈 거라 생각하고 오버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미장이 연휴 첫 시작 때, 하루 폭락이 너무 심했던 탓인지, 미국장 반등이 우리 개장할 때까지 시원찮았습니다. 우리가 개장한 이일부터 크게 반등을 했죠. 딱 하루 차이로 저의 수익률 게임은 또 끝나버렸습니다. 연휴 이후 월요일장에서 우리 지수는 폭락하였고 해운주 신용 매수로 2에서 3% 수익 보고 있던 저였는데 시초가 부터 마이너스 4%가 되니 좀 반등하다 다시 내려가니 또 마이너스 6%에서 던질 수밖에 없었죠. 원래라면 하루 정도는 손실보더라도 넘기는데 장 분위기가 그날 너무 안 좋아서요. 해운주는 또 장이 안 좋으면 더 하락할 거 기에아유 버티다 버티다 던졌죠. 제가 매도하니 또 거기가 바닥이고 3% 이상 반등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물론 그날 종가는제 매도가 보다 약간 떨어져서 마감했는데 이게부터 계속 급반등했죠. 결국 또 바닥에서 털인 셈입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매일 하루씩 어긋나 버렸습니다. 제가 시초가 부근에서 매수하면 지수가 시초가부터 밀리는 패턴이었고 제가 물릴까봐 시초가에 매수하지 않으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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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흘러내려 마이너스 2% 상태에서 다음날로 오버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미장이 반등해 우리 지수가 좋은 흐름이 예상된 하루인데 LG그룹주는 매수하고 보니 너무 등락이 별로여서 올라오면 때리고 그날 증권 방송에서 애널이 종목 추천하길래 그걸 매수하려고 마음먹고 LG그룹주가 제매수가로 올라오길래 바로 매도하고 5% 이상 급등하고 있는 종목 추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날은 귀신에 씌였는지 차트나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매도하자마자 바로 신용으로 질렀습니다. 아 근데 진짜 재수 없게도 제가 매수하는 시점이 딱 최고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잘 올라가던 종목 추천주가 제가 5%대에 매수하니 6% 찍고 다시 흘러내리는 겁니다. 지수가 그때부터 흘러내린거죠. 이전에 종목 매수했던 패턴하고 완전 똑같았습니다. 완전 미칠 노릇이었죠. 이번 반등장에서 은봉이 크게 나온 날이 두번 있는데 반등장에서 한 번, 연휴 후 반등장에서 한번 있는데, 제가 귀신에 홀린 듯이 그날만 시초가 부근에서 지른 겁니다. 정말 재수더럽게도 없죠. 그날 지수 흐름을 봤어야 했는데, 괜찮은 애널의 추천도 있고, 잘 올라가니, 그만 일단 이전처럼 바라보다 놓치지 말고 매수하고 보자라는 심리에 질렀는데, 또 매수하고 흘러내려, 마이너스 4% 원금 대비 마이너스 9% 손실 발생했습니다. 이날이 옵션만기일 하루 전입니다. 미국장이 오를 것 같아 또 오버했죠. 다행히도 미국장이 많이 반등했는데 옵션만 기일이라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선물 전문가가 우리나라 지수는 아직 하락 에너지가 남아있다고 해서 갭으로 뜨더라도 시초가 대비 약간 밀리는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일단 매수가 근처로 올라오면 때리자는 전략을 취하고자 자임인했습니다 4% 넘게 시작하더군요. 전 어제 시초가 대비 밀린 흐름이었기에 오늘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외국인들도 풋옵션을 많이 상태라서. 또 시초가 대비 밀리고 하락으로 밀어버릴까봐 시초가 부근에서 일단 바로 매도했습니다. 근데 제 물량 털고 지수는 계속 급반등을 합니다. 또 완전히 거꾸로 매매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물량을 보유해야 하는 급반등장의 5분도 흐름을 안보고 시초가 부근에서던진이잘될 리가 있겠습니다. 제 물량을 털리고 10분쯤 흐름을 보니 오늘은 급반등하는 장세더군요. 그래서, 풀베팅해야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역시 대부분의 우량 종목이 6%를 넘고 있어서, 눌림목 조정을 기다렸죠. 그러다, SK그룹주를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매수하고 1% 오르더니, 다른 종목은 잘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계속 횡보하다 조금씩 밀리는 겁니다. 제가 보고 있던 종목이 있어서, 그냥 마이너스 0.84%에 던지고, 6%대에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SK그룹주는 그날 급등해버리고, 내가 매수한 종목은 좀 오르다 내리고 또 다른 종목들보다 못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TV 전문가가 하필 그 시간대에 동양지 철학은 많이 올라와서 탄력 떨어진다고 해서 원래라면 그대로 두는데 마침 마이너스 10%에서 급반등하던 지능 기업을 보고 이날 대량 거래 터뜨리며 물량 터는 나이었는데 알면서도 주식이 하도 안 돼서 단타라도 쳐보자는 생각에 또 현금 매수 풀러 질렀는데 역시 또 계속 급반등하다 제가 사들어가니 거기가 고점이었습니다. 2에서 3%라도 오르면 매도할 생각이었는데 제매수가에서 1%도 안오르고 다시 추락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래량을 보니 터는 거래라서 마이너스 7% 손절하고 나왔는데 원래라면 한가지만 장이 좋으니 제매도가 대비 플러스 5% 위에서 마감하더군요. 정말 죽도록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선중공업을 11%의 상한가 갈것 같아 신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상한가까지 가더군요. 3% 수익, 원금 대비 6%. 금액으로는 몇백 수익이 났죠. 근데 상한가 안착해서 내갭으로몇 퍼센트 먹길 바라고 상한가 매도 안했는데 계속 상한가 안착 못하길래 고점 부담도 있고 해서 팔려다가 그놈의 상한가 미련 때문에 지금 팔아서 다른 거 사도 수익 날것 같지도 않고 해서 그냥 놔뒀는데 결국 밀려서 제 매수가 보다 희한하게 한호가 아래에서 끝나더군요. 미칠 것만 같았죠. 그래서 시간의 종가로 매도하려고 했는데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할수 없이 금요일로 오버하였습니다. 근데 미국장에 또재수 없게도 빠졌죠.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머리가 온통 노랗고 2주일동안 수익도 없이 몇천만원을 알리니까 심리가 많이 불안해서 두산도 포합까지만 되어도 매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날 소디프신 소재를 시초가 근처에 팔아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서도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 그날은 미국장이 오늘처럼 약보합 정도로 조정받을 줄 알았는데 많이 떨어져서 심리가 또 불안해져서 마이너스 2% 정도의 시초가가 형성되길래 고압까지 올라오면 던져야겠다는 마음뿐이었죠 어차피 어제 상한가 부근에서 매물이 많아 더 올라와야 2% 정도일 것 같아서요 근데 지수는 내리는데 두산그룹주는 이날 또 강한 겁니다 아 두산 인프라코어가 주도하면서 시초가 부터 강한 매수세로 날라가니전또 5분을 안 지켜보고 플러스 0.8% 가격의 매도 주문 걸어놨더니 3분도 안 돼서 털고 6% 가까이 올라가더군요. 하하 정말 실성할 것만 같았죠. 그래서 또 열받아서 추격 매수 들어갔죠. 물론 바로는 아니고 눌림목 조정 구간 6% 후반대까지 올랐다. 2% 후반대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매수해 4% 초반대까지 올라갔는데 2% 정도 수익이 났는데 다시 5% 후반대까지만 올라가기를 바랬는데 지수가 흘러내리면서 1%대로 떨어지더라고요 충분히 수익 본 상태에서 매도할 수 있었는데 그남의 수익에 대한 미련 때문에 또 1%대까지 내려가고서야 지수를 보니 계속 흘러내려서 또 아침에 약간 수익 본거 다 토해내고 손실 모고 매도했죠 그러니 또 지수가 오르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심리가 완전히 불안정한 상태에선 매매하면 안되는데 돈을 1년 2개월 만에 원금 2억에서 1억 5천을 날리다보니 12월 말까지만 해도 1억 3천 5백이었는데 강원랜드에 배당 먹으려고 투자했습니다. 그때부터 1월 2일부터 지수 폭락하면서 두달만에 8천 가까이 날렸습니다. 문제는 신용매수 때문이죠. 이런 하락장에선 신용매수하면 안되는데 이번 반등장을 노리고 신용매수한건데 딱 하루 차이로 모든 게 어긋나고 빗나가 버렸습니다. 정말 제 입장에선 너무도 억울하고 지수가 정말 없었다고 볼 수밖에요. 미래셋이나 STX 종목을 잘못 고른 것도 아닌데 따지고 보면 굉장히 저점대비 반등을 많이 한 종목이었는데 하필 산 날이 딱 시초가 대비 밀리는 음봉이 발생하는 그날 지수없게도 시초가로 사버렸고 지수가 폭등하는 날은 시초가로 못 들어가고 거의 최고점 부근에서 사버려서 다음날 바로 물려버리는 것을 반복했으니 정말 재수 온 붙은 이주였습니다. 이 이주에 4천을 날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판에 이제 신용을 접고 현금 매수로 매수해서 어제 손실을 조금 많이 했지만 일단은 지금은 현금 상태입니다. 이제 돈도 5천밖에 남지 않았고 이 돈으로 2억을 만회하려면 400%를 내야하니 정말 비갑갑합니다. 그냥 미래에셋을 현금 매수를 했었더라면 지금까지 반등을 다 먹었을 텐데 역시 하락장에선 신용이 독입니다. 그런데도 지수가 올라가면 신용으로 사버리게 됩니다. 손실을 빨리 만회하기 위해서 아재가 완전 초보는 아닌데 너무 차트에 이것저것 많이 분석을 해도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지금은 심리가 불안해서 재수통튀기계도 주식이 안되네요. 정말 이렇게 안된 적은 없는데 어떻게 하락장도 아닌 반등장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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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본 상태에서 입주일정도 가는건 못하겠더라고요이일만에 반대매매가 바로 나가니 하루만에 손실이 있어도 정리를 해야하니 신형매수땐 무조건 매수하고 수익나야하니 참 어렵네요 그렇지만 이번 반등장에서 하루차이로 어긋나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건 정말로 저를 열받게 하네요 일단 처음 반등이 시작되던 날 원래라면 저는 이런거 모르고 지수가 이전 저점을 안깨고 급반등하니 무조건 그때 매수에 들어가는데 증권 방송에서 전문가의 해박한 지론을 듣고 결국은 너무 많이 알았던 게 독이 되었습니다. 이전 저점을 깰 거라는 생각 때문에 첫 급반 등장에서 매수를 못한 게 단기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는 실수로 연결되어 그때부터 계속 어긋나 버렸고 설날 연휴 때 신용 상태로 오버를 했던 것 악수였습니다. 그렇게 어긋난 채로 손실을 보다 보니 상대적으로 심리는 더 불안해져 매매하는 족족 실패로 돌아가고 정말로 이럴 땐한달 정도는 쉬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니... 아무튼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전 요즘 매매하면서 저에게 악귀가 붙은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지수가 급반등해도 제가 참다참다 참다 사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조정받고 제가 참다참다 참다 던지면 그때부터 반등합니다. 정말 저는 고점매도, 저점매수 하고 싶은데 완전히 고점매수, 저점매도를 기똥차게 하는걸 보고 있노라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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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매수로 4분 의일 토막이 나버렸으니 정말 많이 허탈합니다. 이상화도 열받고 주식도 안되고 해서 넋불이 길게 해봤습니다.